여 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찍어놓은 그 영상들 중에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아픔이나, 아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기품이 적습니다. 왜그러는면이 소매가 반 나더라니까, 이렇게 해도 여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정장소매식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게 여분이 없어가지고, 이 옷은 지금 아픔이 많아요. 이때는 치면 안 되고요. 아픔도 치면 안 되고요. 이대로 손해가 위로 올라가서 다할 거예요. 근데 이게 카우스가 다 되잖아요. 카우스는 없을 거니다요 여기는 6인치만 있고 6인치만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줄어는 거겠죠? 주금은줄어드 거고. 깊은 이다가진 데가 여기. 테이프를 대줘가지고 박을 거예요. 이것을 어, 미큐 박는 기계를 봉족이라고요. 그럼 봉족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거든요. 손으로 홀친는 듯이. 그렇게 총총하게 박아놓으면 어쩌죠. 5cm, 3.5cm, 10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진동을 할 때게, 이렇게 하면 너무 진동이 지금 괜찮아요. 진동이 이렇게 보면, 모델도 12방. 12가 보면, 모델도 12방.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서 하고 여기는 몇 인치입니까? 한 3인치 정도 이렇게, 1인치 반씩이니까. 3인치면 6인치 없애줄게요. 3인치, 3인치에서 6인치. 기장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러면 얘 오래되다 보 너무 여기가 죽었잖아요. 이제 털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산털이 하나도 안 올라와있잖아요. 밖이나 서가지고 끓고 별면 길이가 없는데 세설로 이 털이 반대로 지석줍니다막 지석일까요? 아, 아 이렇게 있으면 은 산털이 싹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말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빼내야 되는데 여기는 어깨는 아프니까 그냥 빼면 안 되겠죠 오라를 일단 은 일단 내야 요 표시가 돼있잖아요. 어깨 표시가. 돼. 다 설명은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났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중앙이죠. 이렇게 이쪽 흐름하고 이쪽 흐름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많이 쳐지잖아요. 앞에도 흐려고 뒤에도 흐라하기 때문에 자를 났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딱그니다 가운데니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1인치 반. 그럼 이제 눈찜장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1인치 반쯤 되겠죠? 그러면 쭉 그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잘라져 나갈 거예요 여기도 여기만큼 이렇게. 조심해놓고, 그다 일자로 쭉 빼줍니다. 쭉 잘라냈는데 여기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로 하면 안 되지 칼로 해야 됩니다 칼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는 잘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앞이에요 을때 아, 이쪽에 흐름하고 이쪽에 흐름을 같이 가야 되겠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이 칼을 찍어 넣고 쭉 밀면 으 된대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 돼요. 힘이 력잘안 나가잖아요. 꾸며는데 많아가지고 이색 칼인데 끝까지 쭉밀어보면 치면 안된다그랬잖아요 그리고 뒤품뒤 품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 너무 적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구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조금 이따 재단 하더라도 눈대쪽으로 조금 이렇게 어깨도 살렸네요 한 1cm 살려가지고 정확한 재단은 좀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점더 올라갔죠. 이쪽으로맞찬가지 아픔도, 아픔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픔은 이 어깨가 괜찮더라고요. 아픔은 그대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진동을 살려야겠죠. 되 1인치 반 정도 해서 이 한다고 해놔도 안 그래 놓으면 잠깐 했을 생각하고 있으면 잘라버린다. 나도 모르겠다. 한다고 해놔도 안 그래 놓으면 잠깐 했을 생각하고 있으면 잘라버린다. 나도 모르겠 여기도 칼로 찢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 가 재단해가지고 또 칼로 하겠지만, 그 자리가 또그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역전는 어차피 정확한 계단 희귀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도 아 암홀은 기판을 많이 키웠거든요 벌려야 다단하는게고물고물해서 기판을 벌려야 되니까 살려서 잘려야 돼요 맞춰서 오라를 잘라내야 되죠. 겠 한번 달려가지고 오라를 자르기 전에 지금 여기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벌어진 것 같은데 찢어진건 아니고 털이. 이건 빗어주면 될 거고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뜯어가지고 힘을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빼내려고요 안 빼내고 그 위에다가 같이 똑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같이 자르겠습니다 항상 가위 자를 때는 가위 끝으로 안쪽으로 잘라야되다 이렇게 잘라면 가위 배를 부립니다 접어줘서 양쪽을 접어줘야 돼 목에 끼지 않게끔 끼지 않게끔 이게 지금 접은 쪽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거, 이게 지금 안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목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내야 되겠죠 이게 목쪽으로 가면은 잘못 하면은 목이 막 쥐십니다. 지금 요놈 위에다가 지금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넣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붙어 있으라고 제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하나 붙여줍니다 안 붙여주면 다 떠줘야 되는데 뜨기 싫으니까 손으로 어차피 떠주기는 떠주는데 그렇게 골고루 뜰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놈 넣어가지고 살아날까요 잡고 그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이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박아 넘긴 선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접었으면은 감각적으로 손을 넣어서 빼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제자리를 잡아줍니다. 쳐놔서 원래는 이렇게 떠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선만 따라서 뜨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여기가 훨씬 딱 폼이 잡히잖아요 벌써 부이 새우같이 그럼 이제 이것을 딱 다려 놓으면은 이렇게 반대로 털을 빗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비서주면은 이게 부원이살아난다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이 선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면 안 되겠죠. 약간 가운데로 넘어가듯이, 뒤로 넘어가듯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단을 넣어줬으면 제자리를 잡게끔, 반드시 해가지고, 핀으로 일단 꽂아놓고 나중에 손으로 떠줄 거예요. 자리가 이동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 없는 것 같아도 어놓고 완성해서 보면 은 박아진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찢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항상 하면서, 하면서 그것을 위리서 봐야 되는 다나머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앤에다 개신을 넣고 따로 했잖아요. 처음보다는 훨씬 우완이니까질을안 했는데 아주 좋잖아요. 새우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도 되고 와이어를 당겨서 와이어를 좀 생글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픔을안 쳐냈고요 아픔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이제 테이프만 쳐줬습니다 이게 지금 암월테이프인데요 한 1mm, 2mm로 탈만채키면서싹 박아놨어요 털은 하나도 박히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암월도 진동도 제가 1인치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힘데 이렇게 살려서 박히면 이렇게 되겠죠. 결 하나도 없습니다 코트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제가 벌써 한 12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암월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털을 제끼면서. 그래가지고 박을 때는 이 선, 박힌 선 바로 옆에다가 딱 같이 본봉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 앉힌 상태에서 봉조기로 이 박잖아요. 다 따져봅니다. 잘못, 조금만 힘주면은 해져버렸는데, 반늘이 촘촘하게 가면은 힘이 없어서 뜯터져 봅니다. 그래서 여제어수없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뒷판은원리는 여기각이에요. 검색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제가 1.5cm 살렸습니다, 뒤품을. 뒤품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안 되면, 땡겨가지고 앞으로 숙였을 때, 이렇게 터져줍니 여유분이 전혀 없으면. 여유분을 줘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받고 나서, 계단왕이 밑에 재봉사를 받고 나서, 소매를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근데 또 이쪽은 또저쪽아니 달리 좀 아무리 좀 커보는데 어깨가 떠 보이죠? 엄마가다 틀리면 이럴 때는 약간 노루 하나로 박아줘도 됩니다 야, 여기도 뜨기는 뜨는데 이런 경우는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되고 그런데 좀 박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쌓이는데 박아주면은 노루 하나만 이렇게 딱 박아주면 됩니다 그 여기 박고 여기 받고 그리고 섬에 재단을 하겠습니다 살린다 그래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정도 여기까지 가면 진동이 어떻게 됩니까? 8인치 반 정도 되죠 지금. 지금 지금 활동량이 좀 없는데요 조금 더 최대한 진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에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모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통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통을 지금 잘라내서 밑에다 기장을 붙일겁니다. 붙여도 보통 22, 23인데 23만 나와주면 좋은데요 해가지고 지금 이게 6인치가 안나오잖아요 5인치밖에 안나오잖아요 5인치면 너무 좁습니다 5인치 사분이 적게 하면은 그대로 붙여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6인치 5인치 반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민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샤링을 빼려면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샤링을 빼놓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스팀 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절대 스팀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약한 것은 스팀 안 주고 그냥 지나가고 꼬아져 좀 펴니까 좀 낫죠, 이렇게.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좀 갈라야 되겠죠? 한 1인치만 갈리겠습니다. 적게 입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기장이 좀 작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옷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해서 그대로 이걸 대지 말고 그대로 해서 그 약간 나풀거리게이 모양을 너무 짧나요? 이렇게 하면한 7인치 정도? 이렇게 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난파식으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로 타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캠코더를 안 눌러놓고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섬의 기장이 좀짧아서괜찮대요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건 약간 나팔식으로 팔뚝이 있는데, 팔꿈치 있는 데는 조금 적고, 팔뚝 있는 데는 넓고, 여기 폭이 너무 적잖아요. 이거 을 눌렀을 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면꽉채인는 수가 있어요. 조금 여유를 줘서 넓게 그려놨습니다. 형이 너무 복잡해서. 휴가능력이 정확한 선입니다 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저의 영상을 이것저것 보면 은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간 게 있고요 반복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빼고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빼고 나서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파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됩니다. 혹시라도 스팀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했는데, 여기다 지금 섬매산에다가 샤링을 줬잖아요, 지금.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기분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줘도 섬매가 조금 안 멋있습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야죠 전체적으로 봐서 단 1인치 정도만 들어가면 좋은데요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여러분 여기 보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은 테이프를 쳐줘야 됩니다 이거 오물려서 약간 오물려가지고 이쪽에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송곳으로 털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막, 어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예. 흥얼이 막 숨진 나는데, 예. 양에 붙여주면서 조금 더 붙였으면 좋았을 텐 같은데. 이것도 또 심지를 위에다가 붙여주거든요. 여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뒤집이 나가보니다 심지가 붙어 있으나 더 이상 찢어지는 않겠죠. 불지않도 손해를 받기 전에 우라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 좋습니다 어차피 밑단을 손으로 떼야 되잖아요 뒤로 박을 수가 없어서 섬에서 표시해 주고 같이 박아 갖고 보면 되죠 여기. 밑단에 먼저 박아 가지고 뜨기 좋게 좀하위해세요 싹그립니다 지금 소매를 지금 박아왔고요. 여기도 심지가 붙어있고, 여기도 심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노르발로 그냥 박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박았고요. 스팀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왜 이제 했냐면, 은 여기다 접어서 넣을 텐데요. 넣고 손으로 떠줄 건데, 이게 좀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조금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으로 안에서 먼저 씻어줄 거예요. 4분의 1정도 4분의 1정도 이동됩네요앞 주민심선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맞춰서 바로 달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할인이 어 가시니까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그대로 가거니요 그래가지고 들었을 때 마네킹 입혀 봤을 때 이 소매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은 소매 산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항상 할 때는 입혀 봐야 됩니다 한 손으로 들어 봐도 되는데 지금 캠코더가 여기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한번 찍어 볼게요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뒤로 돌아간 듯 하죠? 이제 아주 제대로 안 달려서 그런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상으로 딱놓이죠달 박아놓으면 아주 멋있을 겁니다. 기품도 여유를 좀 많이 줘서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딱 박아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든 소매는 이런 식으로, 이와왁사는 이렇게 반드시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또 샤리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정도 봤을 때, 지 소매통도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고 이거는 이제 나팔식으로, 약간 나팔바지식으로 벌어졌죠, 이렇게. 입어놓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자들 소매기장 보면은 20일, 20일, 거의 안 적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짧은 것도 돼요. 키가, 키가 좀 작던데. 소매 장을 좀안 잡아 놨습니다. 처음에 고치기에는 전어떻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만큼 쳐내고어깨 밑에가 좀다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섬에 소매 달고, 소매를 먼저 달고 우라를우라 섬에 달고 우라 와키 받고 밑단 뜨고 섬에 단 뜨고 섬에 밑에 떠주고. 그러면 이제 솔질만 하면은 솔질하고 음. 계단 밑에는 대강가 박아도 돼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은 특히 앞판, 뒤판인데 앞판이나 뒤판이 라인을 일정하게 박아줘야 돼요 시접을 그래, 많이 나중에 옷을 털을 딱빼냈을때 라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털을 싹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방금 한 4mm 정도 집어넣었거든요. 들중날쭉을좀가놓잖아요 그러면 옷이 나중에 입었을 때 보면은 선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닦으면 알죠. 그러면은 못 만드는 사람들은 무진장이 피곤하겠죠. <웃음> 털이 정확히 딱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어깨선 같은데. 털이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른손이, 이제 캐코드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른손을 안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른손을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나요? 옆깨개선 같은데, 정확히 딱 시접을, 방문 시접을 정확히 일정하게 박아줘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면 다른 것은 넣어 털이 있어서 대충 박아도 잘 모릅니다. 표시도 안 나고. 지금 여기 크잖아요. 일정하게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시접 일반 리폼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원생들 대학생들 옷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을 건너뛰지 말고 꾸준하 한번 봐보세요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루한데는 제가 1속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편집하면서 그것을 몇 번씩을 봅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대충 하다보면 편집하다보면 건너뛰는데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한번더 박아줍니다. 그래서 텐 기어 나왔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마라고. 이 솔질하면은 대충 물려있는 것은 나오는데 안에 깊이 박은 게는안 나오거든요. 저쪽으았으니 이쪽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박으면 되겠죠. 뒤에서 재단 했기 때문에 잘 맞잖아요 일반 옷들도 이렇게만 하면은 이 정도면 신경 써서 소매 가는 겁니다 그다보면 이게 잘못 박아가지고 여기는 더박고덜박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다시 한번 박을 때 그거를 반드시 잡아서 똑같이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라를 박아야 되겠죠. 오라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식으로 재단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앞판, 뒤판이 똑같죠. 오라를 놓고, 이거 앞판 핏이 안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얘가 앞 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 앞판이고 얘가 티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중앙선은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소매사는 여기 박을 때는 땀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저쪽에서 박다 보면 크거나 적으면 빼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 그럼 소매 아무리 적네요 지금 여기 집어 넣어도 됩니다. 제가 좀 크게 잘랐거든요 몸판을 땡겨서 이렇게 패드를 약게해 가지고 하나 넣어 주는게 좋습니다 턱이 지잖아요 턱이 지고 그래서 입으면은 되게 걸리거든요. 얇은 옷 입었을 때. 그러니까 패들은 끝에만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한번 대주면 곡선도 살고 받쳐주는 맛도 있고.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핀으로 꽂아가지고 만약에 입에서 꽂아가지고 해야 물라가안 옵니다. 제가 아까 우라라 안에다 박아줬잖아요 가죽에다 뜨는 게 아니고 우라에다 뜨는 거거든요 가죽에다 뜨려면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덜돼서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좀 뒤로 돌아가는 맛이 좀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30년 된 옷을 이 정도 이렇게 빼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이제 이번 오면은 선생님들이 사진 찍기를 동영상 찍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는 없고. 사진은 한 번씩 찍어줍는데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이 작업을 하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근데 오늘 작품 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일들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뭐라도 기회 나오진 않고요 뭐라 예의를 줘서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우라가 땡기면 은 옷이 울잖아요 항상 우라는 몸판보다도 좀 커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제가 작업해둔 것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서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또 밍크 리폼 쳐가지고 화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지금 일강부터쭉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정말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 어? 그 수선집에서 백화점 리폼집에서 백화점 수선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저 뭐라 그럴까 아주머니들 이렇게 수선집 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민크 같은 것은 작업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주 합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편집을 하면서 요약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양복도 그렇고 코트도 그렇고 어린이 옷들도 그렇고 모든 옷들은 제가 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옷을 또잘 입을 수 있는 그 팁들도 제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옷을 살때 어떻게 하면 좋은 온단에 좋은 옷을 좀더 싸게끔 살수있는가 그런 방법들도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